여기는 영궁이랑 유진이 재밌어다음배를 여기십시오. 담안 돼요. 아 끊었어? 제가 오케이. 생각하는 재밌는 그림은 네. 유진이가 이 방을 쓰는데 네. 이 남자들은 계속 매일 밤 바뀌는 거야아 <웃음> <웃음> Just the way you like it, you like it The way you like it, oh, yeah, you like it The way you like it now Yeah, you like it, the way you like it, oh, so good, so fresh Get up on your feet now. 아네, 아이고, 아이고. 아, 재물 옮기면 되나요? 안쪽으로? 아, 약간 이런 구호 느낌구나. 오, 너무 좋네. 한번 아, 침대도 어떻게 있는지. 어, 아 이렇게 좀옛날에 이런 느낌 많네선님 네, 이 집이 어쩌다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야죠. 아, 아, 아, 아, 아. <웃음>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집에 제가 왜 왔냐? 어, 저희 리플 멤버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끼리 살면. 과연 어떤 재밌는 현상이 나올까 재밌는 일화가 나올까 해가지고 그냥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어, <웃음> 욕심에서 자랐고요. <웃음> 멤버들의 그 집을 한번 탐구해 보시죠. <웃음> 오, 전통주가 있어요. 전통주 바로 옆에 위에는 팔만대장경판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아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웃음> 와 여기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여기다가뭘 키워놔야 될까요. 탁터피시 같은 거 켜가지고 <웃음> 네.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어째?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각질을 좀 그하게, 그 들어가게 네. 네. 여기가 거실이었고요. 또 다른 방입니다. 어떻게 안락하네. 여기는 또 다른 방, 다른 침대네요. 여기는 원베드네요 이거 <웃음> 누구 줄까? 여기는 영둥이랑 유진이 제어 됐습니다. <웃음> 네. 최근에 어 정말 웃기는 영상도 나왔더라고요. 정말 잘한 짓이다. 꺼시고 계속 진짜 딱 틀어놓고 스페이스바 딱 누른 다음에 꺼시고. 아 진짜. 어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둥이랑 유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웃고 오는데요아 그래서 아 이제 곧 도착할 시간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뻔한 멤버 아니에요. 한 명씩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니 저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진짜 솔직히 안 좋지. 아 진짜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다른 분위기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약간 좀 하드 시그널이나 어? 말하기 응. 없어. 야, 누가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아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영둥이 집은 저기 건대 입구, 광진구 아, 아니, 쪽인데 아니에요. 저 정훈 씨집 찾아왔는데요. 아 그래요. 너 진짜 뽐뻔하시기도하셔라나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들어보세요 일단. 리플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둘 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렇게 둘도 좋은 거 같아요. 아 저는 싫어요. 왜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삐졌습니다. 하어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짐뭐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 당신의 방은 여기입니다. 네. 그냥 묻지 마세요 여기. 어왜 같이 써요 방 침대를? 아 용두리랑 같이 써야죠. 아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 저도 싱글 베드 두개 하고 싶은데. 안 통해 이제. <웃음> 안 통해. 아무튼 이쪽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어 잠네? 어때요? 이 느낌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잠네 자계잘 쉴래. 저 잠네 어때요? 아 끊었어. 끊지 못했어. 아니 <웃음> <웃음> <웃음> 그냥 아구 야 이거 악바들 밖에 없어 좋네요 근데 누구누구 와요? 저그아무도아 몰라요? 네. 저만 알고 있어요 당신이 첫 번째 보자 네. 누구 또눌렀어 네. 어? 누구세요? 어? 너가 왜 와? 자동차 나왔어 <웃음> <웃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시 느낌 개 좋다 그니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저, 저,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 이거 뭐죠? 이게 집에 꼭 필요했나요? 집들이 선물여서 꼭 필요해요 당신이 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제 집에 딱아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 집이시네요 지금 내려놓으시고 응. 한번 쭉 한번 돌려보세요 어, 진짜 좋다 근데 진짜 넓다 본인이 생각했던 그리프라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느낌이랑 얼, 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을 해주세요 그거 제 방이에요 아 근데 거기도 당신 방이에요 <웃음> 제가 재밌어요 <좀> <웃음> 아, 왜냐면 그 영상에서 아주 꼴값들을 떠시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은아. 근데 저희는 같은 방 쓰려면 정우 네. 형 몰래 쓸 거여서 맞아요. 아, 네. 무조건 몰래. 아 몰래. 너 <웃음> 몰래 거실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겠네. 아니, 너 나갔을 때. 나갔을 때 아니면 형 잠들었을 때. <웃음> 근데 내침 내려서 <층에서>? 기분 <웃음> 더 기분 나쁘게 아, 저희 다음 손님도 또 있어요. 아, 여러분 모르잖아요. 네, 네. 네. 네. 몰라요. 누가, 누가 올거 같아요? 한번 제가 꼬았어요. 왔어요. 응. 왔어요. 아, 내가 와서 우리 셋이어서 각 방에서 하고 그날 누가 모이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건가? <웃음> <웃음> 아, 그런 거. 아, 저렇게 딱어떻어때요집이요 응. 근데 생각한 거보다 너무 넓어서 좋아요. 에이, 웬만한 거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몰기하는 거 슈퍼 좋 뭐, 빼고. <웃음> <웃음> 자, 다음 출연자 왔습니다. 양정원의 친한 선이 누구일지. 시간을 빨리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응. 안녕 일단 어, 몰리카메라인 줄 알았네 아, 네. 자. 야, 뭐야 한국이야? 아, 아, 형님 아, 한달 준답게 되게 많이 구하셨네요 잠깐만요 <웃음> 아이씨 <진짜>. 아, <웃음> 아, 또 현실을 이렇게 많이 구셨어요 <웃음> 들어오세요 이따 봐 이야 우리는 유 터질 을 원하시는데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런 집을 어 들어와 들어와 너 오늘 죽었어 나 자, <웃음> 자, 보여주세요 네, 저 뭐, 제가 네. 저기요 저기요 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자, 이 둘은 여기서 삽니다. 네, 네.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갔어요. 네, 이 둘은 여기서 삽니다. 그 뒤에서 멱살 잡살야 돼. 진짜. 진짜. 어? 진짜 맞짤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꿀잼이죠? 아시죠? 네, 고기 끄덕이세요. 벌써 꿀잼? 꿀잼이죠? 예, 예, 예, 꿀잼은 유도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당신 좀제말좀 들으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자. 이광. 네? 2방. 아.. 남향이 아 남향이 방을 좀.. 방하는 거 아니야. 방을.. 이방에 들으라니까. 이방이 남향이야. 벌써부터 말하고 네. 아, 그 남향을 듣고 싶어. 그리플라우스의 묘미가 남향이 바로 남향이 이런 점, 점입니다. 되게 막짜지 어, 거란 남향이 이런 한 느낌. 아.. 진짜. 나쁘지 않은 데아 일단은.. 2방이 없대 정신이 없어요. 오, 전 조용한 걸 좋아해서 좀 아, 네. 살짝 맞아. 별로예요. 네, 연주까지 왔어요. 자, 제가 초대한 멤버의 존부입니다. 오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오, 진짜 어, 진짜 다이다 아, 이게 다행이다. 자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방을 안놓면 됩니다. 오늘의 할 일이에요. 방을 네. 나누고 우리는 술을 마십니다. 아. 그리고 우린 이 방을 즐깁니다. 아, 술 마실 거면 방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일단은 아, 좀 해보실. 왜냐면 좀비방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방 이렇게 아, 나눠진다 생각하면 되아요아 아, 아, 되게 좋은, 아, 좋은 좋은 아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 정말 자 유진아 원하는 방 말해보세요. 저는 일단 화장실에 있는 방으로 할게요. 왜? 언니 똥 맛있어? 나똥 없었어? 나도 안했 그걸 한장지필요안잖아 아니지, 맞죠? 아니 왜냐하면 똥 냄새를 맡으면은 카푸역지를 할것 같아서. 아 본인이 똥 냄새를 잘, 아지 않는 편이신가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있는데 소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 화장실에서 저 저기 있는 사람 쓸거 아니야?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거실만 아닌데요. 근데 제가 거실에 잘것 같거든요. 거실만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니 거실은 누가 뭐 사람들 있을지. 아 지금 <웃음> 마태형도 마태형이랑 동문이가 있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동동이 저는 근데 이방저방 똑같아가지고 저는 뭐방 신경 안 씁니다. 어. 실수하면 어. 아 그러니까 방을 신경 안쓰니 거실 방이 아니잖아. 스타크아요 <웃음> 그니까. 방, 방 아니야? 아니 부엌 어때? <웃음> 물, 물 나오는 방? 식탁 위에 시댁이. 물 나오는 방 아니야? 이거? 조용히 좀 해. 좋아좋아요. 좋아, 아, 저는 그냥 방신이안 씁니다. 에이? 방이기만 하면? 방이면 돼. 아, 내가 만들어줄게. 뭐든지 우리가 방이라고 부르면 다 방이 된거 아, 아니 아니. 신발방. <웃음> 신발방. 아, 괜찮다 괜찮다. 신발 가스레인지 방. 방. 방. 방. 방. 대란방. <웃음> 대란방. 티비 <대란방. 웃음> <대란방. 대란방. 웃음> <TV> 뒤방 어때? 티비 <웃음> 아, 뒤에 공간 있어요. 티비 뒤 공간 있어요. 자 다음 연주입니다. 연주 어느 방 선호하시나요? 아저 각방. 아 이씨. 각방. 아이, 각방. <웃음> 잘하다가 DVD 아, 방. 저저저 신발방. 방. 어, 일주일, 일주일 방. 방. 방. 이거 이제 각방에 놓자 이거. 그리고 저는 화장실 있는 방. 뭐. 화장실이 네. 있는 방. 여기 이 여기 거실방도 화장실이요 이제 아지막 우리 막내, 막내죠 준호 뽀 저는 이 방이요 아이 방이요? 딱딱 네. 정하셨네요? 이유가 있어요 어, 여기 왜죠? 거울 있잖아요 거울 있는 방은 사실 좋지 않다고 거울 빼면 되죠 자는 그러니까 모습에 거울이 비지는 않는다던데 맞아요 아, 진짜 네. 뺄게요 그러면 오빠 방으로 옮겨야겠다 이쪽 방은 아, 쪽이에요 창이 해는 동쪽에서 쓰죠. 아또 그런 거에 또 바삭하지에요? 제일, 제일 해가 늦게 등장하는. 아나 아, 아. 아, 이렇게 선호 방은 다정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좀 겹치는 게 유진이하고 연주가 화장실이 있는 방을 선택을 했어요. 네. 저희 둘 같이 쓰면 저희도 같이 쓰면 괜찮나요? 어,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씻지 않으면서 문 밖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데또 아, 그림상으로 재미가 없네요. <웃음> 어떤, 걸 하시... 어떤 그림 원하시죠? 어떤 그림 하시죠 그럼 오빠가 요... 여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3대1 해가지고 이렇게 싸웠어야지. 요... 아니요, 아니요. 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생각하는 재미있는 그림은 네. 유진이가 이 방을 쓰는데 네. 네. 남자들이 계속 매일 밤 바뀌는 거예요. <웃음> <웃음> 혹시? 아니 그리고 연주가 저희 저희 중에 그나마 제일 바쁘잖아요 밖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그림들은 좀 충분히 <웃음> 나오지 않나요? 아 내가 없을 때까지 들어갔지 않을 <웃음> 거 아니 엄마가 들어가려고 지금 저 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일안 많아. 아니 아닙니다. 일 많잖아요. 아일 <웃음> 없어. <웃음> 그래서 <웃음> 유진이랑 연주는 화장실이 있는 방에서 이 1번 방, 아, 네, 오, 네, 오, 1번 방으로 이 불고 1번 방이 네.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동이는 방을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 준호 형이랑 같이 자게요. 네. 나 이갈고 코골아요전전 음, 그냥 그러면 저는 칼 갈아요. 무조건 막. 칼 갈아요? <웃음> <웃음>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웃음> 시발 방에서 잘. 형뭐막 <웃음> <웃음> 예민해요?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같이 잘했잖아. 음, 오케이? 그래? <웃음> 자 양조은 그럼 독방 가? 아 어, 그럼 저 그럼, 독, 독방. 겨, 독방 괜찮아요? 어떡해아요 <웃음> 그러면 이렇게 방을 정해도 이의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아서 잘 비워 드릴게요. 들어와서 유준 언니랑 원하는사람들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는 사실 소신받아야 되나요? 저는 연주를 원해요. 이유. <웃음> 그 e 자 이제 그래서 방도 하 나눴으니까 제짐 검사를 잘 못했잖아요. 네. 서로의 짐을 좀 오픈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만 오픈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잠을 봐야 돼요. 어, 잠을, 종이컵. 잠을, 종이컵. 종이컵. 종, 컵이랑 젓가락, 젓가락. 어... 엄마 아빠 결혼식 비디오. <웃음> 그게 왜필요하죠 그게 왜 필요한 줄아요 <웃음> 없는 거 말하는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없는 거 얘기 하면안 되고 아, <웃음> 그래? 저희가 이제 필요할 거. 젓가락. 젓가락은 뭐요? 아 수도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수 있어, 수도 있 수저가 젓가락이에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혼투서 수저로 젓. 꼬치 꼬치. 이거 진짜로 추천? 얘얘 진짜. 허세야. <웃음> 아, 아...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지 마. <웃음> 어 기분 좋다. 싫다고 자. 자 수저는 있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네,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케이. 자한이 정도 일단 제일 필요한 거가 이거니까 이거대로 한번 장을 한번 보러 갔다 오겠니다자 그러면 장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모두 아, 든든하게 옵시다. 아 씨발 좋겠네. 그거는 이다. 뭐야? 이렇게 해. 짠, 춤자, 춤자, 짠, 짠, 짠, 짠, 춤 짠, 짠, 짠. <웃음> 아, 대 진대 요